아, <웃음> 여기였구나. 아, 비를 진짜 화장실 비나? 그러면 전입니다. 최고의 뷰를 가진 화장실이 있다는 데 입장에 네, 들어왔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더 깨끗한 느낌이네? 끝내주는 화장실 있다길래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셔우즈 인터널 준비죠 화장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진짜 좋긴 하겠다 이쪽 방들 그리고 약간 차마직장 보다 더 새로운 느낌이네요 화장실이 어딜까? 어! 저기 있다 엄청 더럽대요 엄청 더러운데 뷰가 최고라는 증독객장의 화장실 전 남자 화장실로 가야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헛헛헛 여기였구나 아...비를 진짜... 화장실 뒤로 그러면 제가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오늘 보며 저는 볼일는다 시원하고 시원 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네요 <목> 핫컷 신라면도 있고 사정지는데 네, 저는 군난커피를 음. 마셔보고 싶어서요 군난메크커피를 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20원 정도 해요 음. 심심한 맛 라떼도 아닌 것이 막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중도객장에서 나와서 티나 사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탈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런 개들이 계속 또 펼쳐져 있네요. 이 길을 지나서 왔습니다 여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와, 폭포도. 이 정도 마주네요. 오늘은 주인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에이염소이이이렇게 바로 올라오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염소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가 빨리, 살짝, 고민이 되는군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자한끝 차례로 절벽 난코스가 도달했습니다 여기에도 절벽이 있고 절벽에 물을 뚫고 가야 돼요 위험하겠다 그럼 핸드폰을 잠깐 넣어주고 이런 이제는 빨리 마을이 나타났어요 급하게 오르막 오르고 지금 내리막 내려가고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에요. 막 이러고 옆에 바로 절벽이고 저 마을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음이 내리막길이 경사가 아주 미끄럼 틀레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나무에 긁혔어 나뭇가지가 얼굴에 찔러서 눈에 안 찔려서 다행이다 오쪽 가면 티나스 게스트하우스가 나온다고 응? 어? 아 이쪽 가면 되는구나 티나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트레킹이 끝이 나네요 여기서 이제 버스티켓을 바꾸고 교환하고 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토마토, 계란 밥을 시켰어요 과연 네. 맛이 있을지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한 다음에 버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 바로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야 되네요 샤그릴라로 갈것 같아요. 샤그릴라, 후티아. 샤그릴라, 샤그릴라. 샤그그릴라 샤그릴라. 샤그릴라. 그릴라 샤그릴라. 샤그릴라. 샤그서